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기왕 질환이 있으며 CT검사상 두부골절은 없고 외상성 뇌출혈 소견도 없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수천지원 2019 가단 80937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을 1 내지 4, 5중의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응급센터 기록지에 의하면 뇌CT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, 판독 소견이 없는 등 망인의 머리에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연사사건 내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내재적 요인,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관련된 내인사로 추정되며 그 조사 내용란에 의하면 두부 손상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사촌동생 제이는 처음 발견했을 때 망인은 병기옆 좁은 공간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수술받고 현신증으로 치료를 받는 와중이었으며 망인의 머리에 외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선행적으로 뇌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거나 혼미해진 상태에서 벽 또는 바닥에 부딪혀 쓰러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비록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발성으로 보이 상당하며 가사 이 사건 사고가 뇌출혈의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